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32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의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의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